치키 차가 작고작고 초, 치키차찌찬고찬 나쁜 일찬 하면은 치키찬가찬고찬고찬치키찬찬찬고찬 우리에게 들키지 에에도 낮에도 느낄 수 눈과 있는 눈찬찬찬찬 <fundamentals> 우리의 성공 치키차카 <웃음> 초코초코초 치키차카 초코초 사랑하 살면은 <웃음> 치키차카 초코초초 치키작카 초코초 평화는 올 거야 <웃음> <웃음> 음. 잠깐 이거 빼고 이거데 이거 잠깐만요 띠띠띠띠띠띠띠띠 <웃음> 됐나? 보이나? <웃음> 안녕하세요. 실력이 <웃음> <신용이> 웃으신걸? <누군가>? 헐. <웃음> 왜? 해줬잖아. <웃음> 해줬잖아. 웃으라고 <웃음> <웃어러> 해줬잖아, 주말에. 띠리띠띠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치치리, 땡질입니다. 띠리띠띠띠. <웃음> 이 <웃음> 해줬잖아. 코 끄어가 희생까지 했었어. 지금. <웃음> 어? 이렇게까지 해줬잖아. 이렇게까지 해줬잖아. 응? 이렇게 해줬으면 됐잖아. 해줬잖아. 내가. 해줬으면 됐잖아. <웃음> 해줬으면 됐잖아. 어? 내가 희생까지 했었잖아.